부터 라입니다좀 이거 약간 웃긴 뉴스로 저는 가져왔는데 웃긴 뉴스인가요? 네, 약간 네, 웃깁니다. 무슨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14일 오후 2시에 도서전과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백원근 책과사의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도서전과제 산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1월 달에 이도서정까지 관련해서 포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도서정까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폐지 및 할인 확대 의견이 95%였어요. 95%가 폐지 및 할인 확대였는데? 네. 상하데 찬성이 두 배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조사를 한 거냐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가 들었고요. 일단 좀 웃기긴 합니다. 네. 네.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네. 이게 온라인 생중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 도서정까지 폐지해라 뭐하는거냐 뭐 우민의 정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와중에 올라오지 않은 질문을 읽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질문을 읽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라이브로 보다가 이게 뭔 소리지 싶었거든요 그럼 저 질문이 어디있지 하고 채팅창을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못했다. 적어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왜도서정까지라고 하면서 할인법처럼 할인을 정하지 않는가, 할인률을 정하지 않는가, 왜 완전 정가제로 가지 않는가라는 네. 질문이 나왔다.라면서 외국은 어떻습니까? 아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채팅창에서는그 질문이 없었다. 네. 뭐 혹시 그 숙, 숙달된 스트리머같이 네아이게 트위치 창, 유튜브 창 동시 에 여러 개를 근데 유튜브로 <웃음> 생중계를 일단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웃음> 채널을 유일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면 요즘... 요즘부터 트위치하고 이원생 동시 에 하거든요. 네. 혹시 다른 쪽에 올라온 질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간 이게 <웃음> 이게 뭔 소리지? 되게 머릿 속에 물음표가 계속 가득한 거예요. 네네. 그 와서 <웃음> 말하고 그게... 싶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얘기 그러니까. 하게 해줘 이거니. 하루 해줘. 그 와중에 <웃음> 이제 영상대에 <웃음> 계신 송대웅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네네네네. 웹툰이 왜 도서전과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어, 네네네. 막 그런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역시 아, G O A T 고트다 이분은. 어. 이분이 이 이분이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신다. 소비다 시원하다. MVP다, 네. 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마무리가 되는 중에 이제 안찬수 책임는 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라는 분이 네. 네티즌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웹툰 웹소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할인이 더 되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꾸 여러을 만들어 가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두 번째 우짱 포인트인데요 라이브로 들으면서 아니 이거 진짜 무슨 말이지 제가 이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말씀하신 거 이게 네. <웃음> <웃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약간 저 문장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개의오류를한 번에 한 번에 연속기를 가져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조사하면 네. 95%가 도서관까지 폐지가 나오고 오프라인으로 길에서 조사하면 조사하면 반반이 우리가, 나온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면 반 찬성 비율이 절두 배를 넘는다. <웃음>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냐 진짜, 시, 진짜 신기한... 아... 네 음... 그래서... 아... 보기도 먼 어르신인데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가지고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이제 성대원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 바로 그분에게?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준비하셨냐 오늘 MVP 에게 다시는 네. 나오고 싶지 않다 <웃음> <웃음> 내가 MVP 하긴 했지만 어, 내가 네. 무쌍을 찍긴 했으나 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었다 너무 힘들더 라고 <웃음> 아주 <웃음> 교수님 고생하셨고 아, 네. 감사드리고요. 그 네, 다음에 네, 네. 이제 마지막에 어. 네, 네. 끝에, 끝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네, 네.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네, 네. 근데 플로어에서 중소형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네. 한 40개 정도의 중소서점이 모여있는 가맹 그, 그런 그걸 만드신 분인 거예요. 플랫폼을. 서점협의회 음. 같은 거를 네, 네, 네, 네. 거기에 보니 두 서점까지가 이제 8년이 넘었는데 네. 회원 가맹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음. 근데 매출액이 40%가량으로 가량, 떨어졌다. 음. 그러니까 60%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죠그죠그죠 그죠, 그죠. 그 그러니까 100만원 팔다가 40만원 팔게 된 상황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서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서점이 망할 위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걸 말을 했으니까 답을 해줬잖아요 답을 네. 안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토론회가. 끝났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 아까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그 오프라인상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소통을 창구를 닫고 갔다고요? 네. 그래서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웃음> 난리 나겠지. 이게 토론회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많고 정리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아,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디가 틀렸는지 반박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이건 반박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들려 드리는 게 낫겠는데 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셨군요. 네, 그래서 <웃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참 포인트가 두번 있었고요. 그래서 댓글창을 중간에 막았다가 네. 실시간 댓글창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 오프라인으로 전화가 갑니다. 야. 댓글창 열라고 그래서 다시 열었어요. 그 사람들 라이브 때 댓글창을 처음 막아봤나 보네. 네. 이세계 토론회를 한번 봤습니다. 이세계 토론회. 네. 네, 그 자체로 참 흥미진진한 현상이었을 것 네. 같고 오늘 고생해 주신 MVP 교수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무상아 찍어줘서 사고요. 네, 아마 여, 영상 있을 건데 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네, 네, 네. 가서 보시면 똑같으실 겁니다. 네.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네, 영상 이 있습니다. 우울하실 때 여러분 우울하고 잠이 안올때 한번 크게 웃고 싶으시면 가가지고 보시고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네. 댓글 창에 지금 댓글만 보셔도 꿀잼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OK, those 경찰 are.